거기서 못하라고 그 이렇게. 커. <웃음> 이거 진짜 회견 <된> 앞으로 모아가세요 <웃음> 반갑습니다. <고맙습니다. 웃음> 어, 정식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제스크로스버 듀오, 1인의하테인정필입니다 아, <웃음> <멋있지. 세>, 네? <웃음> 머리. 셋, 넷. 아, 여기 마이크를인터 안되는데요? 네. 찾있어요 네, 얘기해주세요. <웃음> 이 마이크가 한쪽이 안 되는데요? 안니세요 아, 네. <웃음> 멀리서 오신다고 참고맙니다나오요 <웃음> 어, 또. 네. 이고 멀리서 네.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부산까지 와주신 여러분 진으로 감사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괜찮, 감사 같아요, 네아 네. 또또또 <웃음> 또, 또, 또, 또. <웃음> 이되 아, 네. 이렇게 큰 데인 몰랐는데 엄청 큰 데요 어오 여기 이제 아. 네어 네. 마음을 담아야 어, 나오예요 진심을 담아야 나오네요 어라고 아. 했잖아요 다시 마음담아네 근데 제가 항상 바랄 때 바랄 때 바랄 때 바랄 때 조금 안 나오더라고요 전화 나오더라고요 잘 나오는데? 아네 저희가 왜 아직 이러고 있냐면요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이제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한데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번 퇴짜 <웃음> <웃음> 아, 놀러드리고 <놀러가 웃음> <들이고>. 저희도 <웃음> 와서 써가 아가지고 어, 급하게 해서 아마 예. 네, 괜찮네 해결될래 네. 어잘 나오죠? 음, 네. 음, 그렇다면 치프 어, 치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아하 시절 이런 아어이 너무 너무 무대한 팀들. 아 나오세요 여러분. 안 들려요. 너무 잘해요. 네네. h a v e 훨씬 더 I'm in heaven. 내무 ma che non s t 어 이거 꺼주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. 그만 감사합니다 어. 네공식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, 부산 시린 팬사인회까지 제 머리까지 찾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열러 가지 선물 다했어 사인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순서대로 진행되는 건가요, 이제? 네. 번호가 있네요, 오늘도? 네. 아, 서울에서 뱉어본 분들도 많이 보이고요. 감사합니다. 반갑네요. <웃음> 아니요, 이게 한두모 보다 보면 반가워요. 막, 먼저 아는 척 하고 싶어지는 건 뭔지 알죠? 오오! 왔다고, 여기 뭐, 이렇게 막, 계속 기다릴 것 같아도, 막, 아는 척 하고 싶어집니다. 자, 번호, 번호가 있다고 하네요. 번호 기다릴 것 같아. Oh boy!